고생했다 몰아서 본다 일어나서 운동 가고 잔 다음에 맛있는 걸 먹는다 너무 감사한 수식어이다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다 어, 오늘 첫 방송이라서 너무 기쁘다 10년 뒤에, 10년 뒤에 계속 이렇게 잘하고 싶다 스타트업 촬영 현장은 굉장히 웃음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아직 찍을 게좀 많이 남았고 음, 추워졌어요 <웃음> 서점 알바 달미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 단체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. 시작이 반이다. 전공! 클로즈업. 많이 들어오셨네요.